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아는 것이 힘은 아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거금을 투자하여 마케팅을 배웠던 분 계신가요? 그렇게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한 분은 얼마나 계신가요? 그럼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했나요?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천하기만 하면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90%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10%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10% 정도입니다. 일본의 병영 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씨는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가 분명한데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배운 지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99%나 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든 비즈니스든 성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99% 대열에서 빠져나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1% 대열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만 힘이 되는 것입니다. 99%를 이해하지만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1%밖에 이해하지 못해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더 먼저 도달합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만두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다면 노력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면 분명히 가능합니다